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선물은 상대방이 필요로 해주는 것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돈주고 사기에는 좀 아깝고 어 그때 들어왔을 때와너잘 먹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정원장 홍삼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돈주고라도 사먹는 게정원장 브랜드인 것 같지 않나요? 어, 안녕하세요 에너지아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는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비롯해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될 분들을 찾아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성의의 선물세트를 고민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매년 똑같은 선물을 드리기에도 좀 난감하고 아 뭐라지 뭐라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찌끈찌끈 나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선물세트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화장과 스페인 초콜릿 브랜드 피스틴스가 만났습니다 바로 두 클래식 거장의 달콤한 콜라보레이션 홍삼 투카니아스 3종 세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홍삼 세 세트 선물세트가 거기서 거기지 이게 뭐가 색다른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 비센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센스는요, 무려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전통 초콜릿과 또론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또론은요, 견과류에 꿀이나 시럽을 넣어서 갈아 만든 납작한 발을 말하는 건데요. 일명 스페인 전통 디저트라고 할수 있죠. 아직도 비센스에서는요, 초콜릿의 최초 가공 방식을 사용해서요, 초콜릿 본연의 맛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려 120년 역사를 가진 고르삼의 전통을 잇는 글로벌 홍삼 브랜드 정광장을 만난 거죠. 아시죠? 실내 이름 정광장. 이 정광장에서는요, 100% 계약 재배한 6년군 홍삼을 이용해가지고 빈센스와 달콤한 디저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 6년군 보이시죠? <웃음>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 케이스 안에도 이렇게 정광장과 비센스가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우선 초콜릿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얘는 비센스 홍삼 미크 초콜릿 마카다미아, 얘는 비센스 홍삼 미크 초콜릿 아모드두가, 얘는 비센스 홍삼 다크 초콜릿 앤 커피입니다. 아, 이렇게 오픈해서 보니까 정말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이 제품, 정화장과 비센스의 콜라보레이션 한이 제품은 모두 스페인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대표 홍삼 브랜드 정화장의 홍삼 노축액을 함유하여 최적의 레시피로 스페인 최고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여러분께 맛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 비센스 홍삼 밀크초콜릿 마카다미아부터 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견과류의 여왕 마카다미아는 아시죠? 이 견과류의 여왕 마카다미아와 전광장의 홍삼 노출액을 함유한 이블렌딩한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픈을 하면 음. 달콤한 냄새가 너무 좋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초콜릿 냄새 너무 좋아요. 근데 초콜릿 냄새가 과하게 달지도 않고. 음, 우선 여러분 하나가 엄청 커요. 진짜 커, 진짜 커. 어,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드럽고 곰부치 미끌 초콜릿과 견과류 요양 그 마카다미아가 만나서 고소하면서도 달콤한게 식감도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초콜릿 진짜 부드러워요 음. 음. 음. 여러분 마카다미아 비싼거 아시죠? 와. 이거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초콜릿 진짜 부드러워요 와. 음. 다음은 비센스 홍삼 미크초콜릿 아몬드 누가 음. 이 제품은요 부드러운 밀크초콜릿과 아몬드와 벌꿀등 누가가 홍삼 전광장 홍삼 노축액과 만나서 블렌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와아 초콜릿 하나가 되게 커가지고 엄청 묵직하네 얘는 홍삼 미크초콜릿 아몬드 누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음. 견과류가 안에 들어간 견과류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얘는 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먹었던 그 마카다미아와 검 모양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얘는 하얗고 얘는 좀 이렇게 다크 밀크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덜 덜 달라요 덜 달아 음. 근데 초콜릿도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홍산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홍삼 이렇게 액기스를 먹으면 너무 써가지고 잘못 먹거든요 근데 얘는 홍삼 녹추액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달콤해서 어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얘는 그냥 초콜릿이지 고급진 초콜릿 어. 음. 근데 얘가 더 풍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풍미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어우 오늘 내입 너무 호강한다 얘는 비센스 홍삼 다크초콜릿에 커피 실키한 다크초콜릿과요 음. 아몬드와 커피 원두가 이 정화전 홍축 농축액과 만나서 블렌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이것도 제 입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다 보니까 이두 제품보다는 좀덜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에 더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아 다크초콜릿향 이거 오케이 아니 다크죠. 그래서 덜 달아 덜 달아. 음. 음. 오얘 너무 맛있다. 오. 나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얘가 딱제 취향이에요. 와 커피 풍미도 장난 아니고요. 초콜 그 다크 초콜릿 풍미와 커피 풍미가 만나서 입이 더 입안이 더 맛이 풍부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달득기도 좀 덜하고. 오얘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음. 음. 이게 초콜릿, 부드러운 초콜릿 안에 풍미도 있고, 부드러운 초콜릿 안에 그걸 식감으로 견과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몸에 좀흥삼까지 들어있잖아. <웃음> 음! 와! 와,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는요, 다크 초콜릿 땐 커피, 그리고 누, 아몬드 누가, 마카다미아 순으로 제 입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좀덜 달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풍미야? 그, 초콜릿 풍미가 너무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제 입에는 조금 많이 달았어요. 네, 여러분. 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 초콜릿의 부드러움과 풍미, 거기다 겨, 그 안에 들어있는 견과류의 식감까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홍삼의 맛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뒤끝에 살짝 남아있긴 한데, 그게, 그게 그렇게. 오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홍삼 액기스잖아요. 그렇게 써서 잘안 먹거든요. 아니, 좀 멀리하게 선물 받아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으면 너무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오, 저 같은 사람한테 강추.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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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안나내돈 주고라도 사먹는 자체가 이정상장인 홍삼이잖아요 근데 이 홍삼이 초콜릿과 만났다 요 제, 요런 제 제품 없었거든 근데 그것도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25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스페인의 최 브랜드의 초콜릿과 만났다 요거는 여러분 어, 선물 드릴만 한것 같아요 만약에 받으시는 분들도 요거 드시면 은 기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콜릿이 달달함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로서 딱안정 맛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아, 이비센스랑 브랜드 솔직히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스페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으니까 근데 너무 맛있네요 이 초콜릿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삼 거기다 에 건강하게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게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선물 많이 해드 그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럴 때요 요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제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